갈게요. 그래요? 어, 너가 영. 엄마 오시고 잘 다녀올게요. 영원님들 안녕. 강에 네, 네. 감에 도착했어요. 이제 내릴 거예요. 네. <웃음> 우리는 지금 감에 내려서 얼굴 아주 정만하게 나와야 돼. 어떻게 할까요? 제가 이렇게 할까요? 지금 저희는 이제 감에 내려서 내 아, 네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지금 내렸어요. 지금 몇 시에요? 한 12시 넘었어. 아니 아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. 1 시쯤. 시쯤. 근데 아직 팔팔해요. 아 내가 되게 건강해졌나봐. 지금 엄마가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. 여기는 새벽 여기는 2시 새벽 58분 네. 거의 3시에 다 왔고요. 서울은 지금 2시겠죠? 보다 렌트카의 컨디션 상태는 어 되게 부드럽다 벌레가 있다 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괜찮았습니다 근데 좀 직원이 좀 불친절하네요 저희는 니산렌트카를 이용했습니다 운전하실만한가요? 어, 이 차가 되게 부드럽다 근데 유리창을 너무 깨끗이 안 닦거나 가서 상대평에서 불빛을 쏘면 내가 잘 안보입니다 우리도 좀 있으면 이제 야도 진짜 있을지 몰라. 진짜. 전 여기서 네. 우회전. 근데 우회전은 한국처럼 다 그냥 되는 거지. 오키나와보다 쉬우니까 오키나와에서 운전하셨으니까. 이렇게 있구요 진짜 야자스가 뭐 더운지 모르겠네 이거 에어컨이 제일 약게 틀었는데도 되게 시원하네. 일본에서도 그랬잖아. 여긴 잠만 자려고 해놓은대요. 무게야 목탕도 목탕도 두개고 응. 이런 시설도 있고 또 욕탕도 두개 욕탕 목욕 여기는 대가족이 와도 되겠다 대가족이 전자레인지까지 있어요. 10개까지 여는 무슨 천둥가봐 그래서 우리는 집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 사발면을 두개 사왔어요 간장장 근데 요 김치 사발면이라고 샀거든? 이거 봐응 근데 맛이 조금 달라 다르겠지? 여긴 알아요? 맞 이게 <웃음> 여기 호텔에서 샀는데 이 라면이 지금 나무젓가락을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미리 나무젓가락 집에서 갖고 가자 그래서 제가 10개를 갖고 왔거든요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사발면이 맛이 좀 한국하고 맛이 좀좀 좀 다르지? 그런 대로 맛어 이제 먹고 아까 h 공항 나온지 거의 1일 뭐라고? 음마 마티나 마티나 어, 거기 열무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. 거기 잔치국수 전 잔치국수 두번 먹었어요 거기다 열무김치 해가지고 맥주도 한잔 마시고 아 머리가 너무 짧아 어우 씨천스러 머리가 너무 짧아 잘자. 안녕. 잘자. 안녕히 주무세요.